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기지망생들이 기획사를 다니다보면 어떤 기획사에서 나에게 호감을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런데 그 기획사들을 뭐 무조건 불신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기획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아마 주변에서 기획사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. 기획사로 인해서 내가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. 실제로 강남에 기획사가 참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기획사를 할때 강남에 있다 그러면 뭔가 믿음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에 있는 기획사들이 좀더 의심스러운 기획사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. 지방에 있는 기획사들이니까 못 믿는다 강남에 있는 기획사니까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기획사를 선택할 때 위치를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기획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다 강남에 기획사 이렇게 많아졌을까요? s m 엔터타이먼트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혹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강남에 연기지망생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강남의 그 기획사 입지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많은 기획사들이 전부 다그 업종의 일을 정말 정확히 잘 수행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강남에 수많은 사기업체들이 있어요 뭐 요즘은 이런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하시겠지만 기획사에 갔는데 어, 나를 마음에 들어 해 너 앞으로 내가 한번 키워줘 볼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 호감을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연습비용, 숙소비용 뭐 여러가지 비용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요 100% 사기예요 제대로 된 기획사는요 상대가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돈을 줘서 다른 데로 못 가게 개를 휘어잡고 내 걸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한테 돈을, 연습비용을, 얼마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거기는 큰 회사인데요.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. 이건 뭐죠?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타깝게도 그 기획사에서는 여러분을 데리고 있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네가 정이 있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내고 배워. 나는 널 가르치고 싶거나 널 키워줄 생각은 없어. 이런 뜻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남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자분들에게 많이 일어난 사기 유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획사에 갔는데 대표이사가 어 연기도 괜찮은 것 같고 목소리도 좋은 것 같고 느낌도 좋아 여러 가지로 칭찬을 막 하면서 나를 이렇게 솔깃하게 만들고 근데 코가 좀 아쉽네 코만 좀 정리하면 예쁠 것 같네 여기 어 볼을 조금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성형에 대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는 연기지망생으로 갔는데 대표가 지금 날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수정을 하면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뭔가 크게 될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멘트를 날리는 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걸 솔깃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. 처음에 계약금은 못 주지만 네가 그것만 하면 따로 우리한테 돈 내거나 이런 거 없어. 그러니까 그거를 수술했으면 좋겠어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? 그래? 맞아. 기획사에서는 나한테 돈을 줘야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고 했어. 근데 여기선 돈 달라고 안 하네.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훅 빠져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형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성형외과를 소개시켜 줘요 그리고 그 성형외과 와 짜고 소정의 커미션을 먹겠죠 여러분들한텐 얼마라고 싸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잘 아는 곳이니까 이쪽 가서 하면 돈이 덜들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표를 믿고 대표말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형 수술을 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이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강남의 기획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회사가 아니고요. 성형외과도 많이 모여 있잖아요. 그런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연기지망생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기획사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 회사가 정확히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잘 생각하시고 있다가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